최근 대구에서 분양가보다 최대 1억원 낮은 매물이 나오고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곳곳에서 역전세난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양자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웃돌했던 10여 년전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공 후첫 입주가 진행 중인 중구태평로 3가.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에선 2019년 5억 3,300만 원에 공급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고층 물건이 4억 3,300만 원에 금매로 나왔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는 매수인이 대출과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매도자에게 일부 돈을 받는 시기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은 잔금의 부담을 느낀 계약자가 많기 때문이다. 잔금을 못 내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태평로 3가 A공인 관계자는 비슷한 가격대 매물이 여러 개 있는 데다 인근에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나 매매 계약이 잘안 된다며 주택 경기가 좋았던 시절 중도금은 대출받고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구일대새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4억 5천만원 안팎까지 올랐으나 최근 2억 5천만원 선으로 내려앉았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구 유람동 안심 뉴타운 시티 프라디움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원짜리 매물이 있다. 저가 매물 중엔 취득세를 아끼려고 등기 전에 분양권을 손절매하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상당수라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중공까지 비교적 기간이 꽤 남은 단지에서도 분양권을 손절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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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1977가구에 불과했던 미분양 규모는 지난 8월 말 8,301가구로 급증했다. 향후 공급 예정인 단지가 많은 게더큰 문제다. 건설사와 개발업체는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라온 건설은 4월 7억원대 후반에 분양한 수성구 신매동 시지 라온 프라이빗을 최대 7천만원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